처음엔 솔직히 좀 반신반의했었죠. 그 오디션이라는 것과 이제 콩쿠이라는 것은 저희 세계에 항상 사실은 만연해 있는 거니까요. 그런데. 근데... 여러 친구들을 보는데 어 이제 몇년 후면 동료가 되겠구나 하는 친구들이 보였고 정말 학생 같지 않는 친구도 있었어요. 그래서 아이 친구는 이미 아티스트 반열에 올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너무 좋게 사실 뭐 대중음악 쪽에서는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 클래식 쪽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생겨서 굉장히 색다르고 미래가 또 밝다는 전망을 할수 있어서 되게 되겠... 좋은 것 같습니다. 정말 우리나라 클라세케가 미래가 참 밝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라운드는 자신 있을 것 같아요. 어, 저희가 2라운드에서 연주를 하게 된다면 파이널까지는 무조건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t h a n you. 어 우리가 들었던 첫 팀이었어요 그 영상으로 들었던 첫 팀이었는데 너무 스탠다드를 높게 잡아놔줘서 그다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음 지금 팀목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밸런스에서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한것 같고 아이컨택트도 너무 좋았어요 조금 아쉬운 게 있었다면 프레이즈 끝들에 약간 지금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음악적인 그 프레이즈 안에 이제 그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를 서로 호흡으로서 좀 공유를 하면 더 좋은 연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잘 들었어요. 어, 저는 연주를 들으면서 일단 네 분이 되게 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친해요? 네. 네. 어, 예. 그안 그. 친해요. 어, <웃음> 겁나 친해요? 어. <웃음> 어, 그런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막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막 이런 게 너무 제 눈에는 너무 귀엽고 너무 보기 좋았어요. 네. 첼로 오늘 너무 그냥 분위기가 되게 아 그냥 재밌게 놀다 오자. 되게 음. 되게 좋아하거든요, 그런 거를.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저기 보고 저, 그게 진짜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컨택 하는 게. 음, 난 못해, 나는. 저랑, 저랑 할래요? 응 음, 알겠습니다. 음. <웃음> 못해, 못해. 그래서 이제 같이 팀으로 한 지는 얼마나? 3년이나 됐구나. 오! 됐구나. 진짜 좀 역시. 느껴지는 것같아요 그리고 또 피아노를 되게 칭찬해주고 싶은 게, 이 지금 어려운 어쿠스틱 안에서, 클리어했어요. 그래서 굉장히 e 아티 c 레이션이 이런 게 굉장히 또박또박하고 되게 튀지도 않고 어려 l e 텐데 좋았습니다. 수고 e a r c l e 니다 c 절망했어요. 어떤 서울예고 과르테 이미 잘하는 걸 알고 있어서 고채은 이라는 친구 굉장히 사랑했어요. 그러니까 자신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학생 같지 않다던 친구가 그 친구 얘기하는 거였거든요. 이번 라운드 너무 힘든데요. 이게 팀을... <웃음> <웃음> 야 네. 어, 일단 저는 되게 좋았던 건 공기의 흐름을 바꿔서 되게 좋았어요. 뭐, 앞 팀이 이렇게 쿼르텟으로 확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을 확 바꿔서 뭔가 연주자한테 되게 집중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그게 어, 저는 굉장히 좋았고 어, 그리고 막그 음들 디테일을 되게 신경 쓰는 것도 나이에 비해 그런 걸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깊게 봤습니다. 부산 예고인데 그럼 부산에서 온 거예요? 시험 치고 비행기 타고? 네. 와. 아무튼 오늘 네. 너무 좋은 연주 들려서 고마워요. 네. 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좀 돼. 저는 지금 어, 아티스트의 이야기를 듣는. 듯한 느낌이었어요. 그러니까 단한 1초도 집중을 놓지 않으니까 자신도 집중을 하고 듣는 사람도 몰입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그힘 계속 키워갔으면 좋겠어요. 잘 들었습니다. 다시 서울예고 가르테지랑 딱 됐을 때 약간 반포기던 상태여서 가지 어 그냥 너무 떨려요. 지금도 그러니까 뭐 뭐라 말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너무 심사위원 분들께 너무 감사드려요. 지금. 어렵다. 그렇다. 어, 그렇죠. 어, 저도 어, 어렵다. 어, 어렵다. 이건 판 어렵다. 씨. 냥 어. 네, 점수 공개해 주세요. 녕하드려어 저희가 준비한 것보다 조금 아쉬운 면도 있었지만 되게 즐겁게 연주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만족스러웠고 그 다음에 같이 저희랑 상대편으로 연주하셨던 분도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좀 약간 죄송한 마음도 들고 되게 잘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또 당만에 자신이 있었고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낭만을 선택했으니까, 그냥. 잘하던데. 네. 저기 다 잘하던데. 히든카드 있잖아, 히든카드. 네. 히든카드를 쟤는. 저희는... 응, 음, 그 보고.